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수리심리학에서 수리심리학에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심리 테스트를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빼고는 그러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심리 테스트라고 하나 보다 심리 테스트에 이제 기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우리는 이 심리 테스트는 우리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우리는 설문지다 자설문지는 각종 유형들의 이런 설문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성격도 있고 진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요 전부 다 대부분 다이 미국에서 날라와갖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가 있는데, 자, 이것의 우리는 뭐 세부적인 것은 내가 다모하고 그렇게 좌우적한 설문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말로 확률이 높은가. 이 확률 따지는 이 학문은 어쩌면 거의 허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자, 예를 들어봐라. 우리 선거 하면서도 확률 따지 사타가 몇 프로 했다가 보면 몇 프로 해서 타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 뭐 선거 하다가 뭐 뒤바뀌고 막이래 하잖아요 그 그거는 확률도 아니야 확률은 아무리 말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4.5% 가 넘어가면 이거는 통계도 아니다 이 말이야 문제는 학문. 통계의 근본이, 설문지의 근본이, 오차가, 4, 아무리 크더라도 4.5% 이상 넘어갔다 하면, 이거는 통계 전부 다 거짓말이다. 통계도 거짓말이고, 데이터도 거짓말이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신문지 테스트가 정말로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신뢰성은 얼마나 될지 모른다. 자,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심리 테스트고. 두 번째는 그냥 근성으로 막 재미삼아. 하는 심리 테스트가 굉장히 많다. 에이. 자, 이거는 일종의 우리는 오락용일 수도 있다, 오락용. 뭐, 분류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건 뭐, 일종의 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심리 테스트라고, 주종이 이걸 지금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다 오락 수준의 자기 마음대로 막 맞춰갖고,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면 찍찍 눌리바라니뭐 네 성향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하는 거 전부 다 이기지. 그건 이론도 하나도 없어요. 이론도. 지생각이 뿐이다. 지가 데이터 여고, 지가 하고. 그런 것이 우우죽 수출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적 인 이론이 없다. 자, 세 번째.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심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심리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음악, 음악도 있고, 뭐, 어, 계산도 있고, 뭐, 우리는 도구도 있고, 우리는 그림도 있고, 색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갖고, 이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너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것은 아무것도 해도 정답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 해보니까 안 되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고, 이거 찾아가고, 저거 찾아가고. 그렇지? 답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뭐갈게뭐있노 아무것도 없지. 어디 갈게뭐있노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모르긴는 모르, 모르노. 그렇습니다. 있는 그로런 해로. <웃음> 자, 이것이 우리 추종이야. 그런데 이것의 오류라는 것은 정말로 이 순간적에 이것이 우리가 오류가 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설문지 테스트의 오류는 첫 번째는 설문지가 잘못된 거야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데 이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풀수 있는 설문지 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설문지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앞으로도 계속 설문지 이거는 100년 만들어도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두번째는 설문자다 설문자가, 이게 어떻게, 완벽한, 정말로 그에 해당되겠고,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는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뭐, 성격이라 해보자. 지인들, 니네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설문지 딱 해놓으면, 성질이 더러운 놈이, 나는 성질이 정말로 더럽소. 하고 체크할 놈이 몇명 되겠나. 그럼 대충 해본다. 그지 나쁜 거는 대충하고, 좋은 거는 맞다고 하고, 그지? 그건 불한 탑이잖아. 뭐, 이제까지 많이 해봤잖아. 자, 그럼 IQ 테스트 한 해볼까? IQ 테스트 해보게 되게 되면, 엄마가 열심히 공부시켜온 아들하고, 저 농촌에서 뭐 책도 한 번도 안 보고 온아들 둘이서 또나하놓고 IQ 테스트 해봐. 누가 IQ 놓겠노? 그 IQ 테스트에는 연산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지고 똑같이 선문지 테스트해갖고 니 IQ가 높다 니 IQ가 낮다 한 아, 그거 완전 헛소리다 이 말에 그래서 안 맞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EQ 한다 그제 감성 씨, 인간이 감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성은 무슨 감성이야 감성이 영어로뭐라 하는 거야? 응? 아씨 우리 심리하면 EQ는 알아야 될까 이가? IQ는 뭐고. 야, 이때까지 IQ가 막, 이건 이, 이, 이 이거 단어도 이거 모른다, 이거지. 에? 또 이게 쓰야 되겠나. 어, 이때까지. 너무 심한가, 이거. IQ가 영어로 스펠링도 모른다, 가면. 이거 황당하다. 네? 그러면 IQ라고 하지 말아지 <웃음> 내가 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거 보면 이제 아이큐 막 공부한다는 사람이 아이큐 영어 단어를 하면 모른다 비슷하기도알아지 우리 사람이 가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그제 그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대학교 공부하면서 어쩌면 쪽팔리는 일이죠 그제자 그러면 뭐 적어라 인텔렉츄얼 큐는 더 어려워서 뭐 어떻게 지나도 잘 모르는데 이 발음이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코티언트다 뭐 코팅으로 코티언트. 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 얼마나 이거 엉터리로 했겠노 인텔리철 코티언트 이 q 는 어떻게 이 모션을 코티언트다 아이 그건 알아야 될까 아아아 지수 지수, 지수. 그렇긴 해. 지능 지수, 감성 지수, 이런 거지. 아, 우리 좀 그렇지. 자, 세 번째. 설문, 설문 테스트 하는 나라들이, 이순 엉터리를 해뿐인데, 엉터리 한것 같고, 우리 테스트 백날 해봐야 무슨 답이 있겠나.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는 카운셀러들이 지 마음대로 풀어뿐다, 해석해뿐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야 이. 이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고 저 집에 똑같은 테, 설문 테스트 해갖고 똑같이 답을 얻었다고 내가 그 설문지 똑같은 거 갖고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가봐 똑같은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그러면 설문지 다른 설문지는 더 황당하겠지 그럼 뭐야 아무 답이 없잖아 있네. 이성문지가 열수십척인데 10, <웃음> 그거 가서 답을 아무도 모하는데 누구말따라 사주 풀어갖고 온천지 가면 처음부터 다르게 답하는거나 어성문지 테스트하고 처음부터 다르게 답하는거나 다를 바가 뭐 있노 단지 크기는어이 사람들은 사주갖고 푸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 내 체크해갖고 푸는 것이고 맞나요? 아 틀리면 틀림, 틀리다고 얘기해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고 내 기분 나빠도 괜찮다. 내 반박해도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박을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하는 사람이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비 거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시비 거는 거. 그냥, 그심지그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시비 거는 그건 또라이들이고. 논리에 의해서 시비하는 사람은 정말 학문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에 학문이 이게 틀리다. 뭐 아인슈타인 이론도 틀리다. 호킹 박사도 저거 엉터리였다. 왜 이렇게 왜 엉터리냐? 그걸 갚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응. 어, 응. 설문지나 도구나 모든 부분이 응. 똑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 나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응. 하고 있는 운명이나 응. 운세도 응. 범위수가 4에서 36까지 나오지. 요 응, 응. 그럼 이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응. 33개 종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33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지. 거기는 1부터 9까지 수리법이 전부예요. 33가지 수리법 중에서 수. 수리... 에 저희 처럼 응. 19번이면 똑같잖아요. 값은. 값만 똑같이 하는 데는 다르지. 그래서 달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타고난 거는, 타고난 것은 이렇다. 성격, 뭐, 성격이라 해보자. 네. 자, 타고난 거는 이렇는데, 야, 아이가 지금 행동하는 거는 이렇고, 야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이렇다. 응? 그러면 이 아이는 행동은 어떻게 하겠노? 이 아이가 원래 이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나도 있을 것이고. 그쵸?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아이 똑같은 환경에서 컸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거는 우리는 주변 여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보자 똑같은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따라 갖고 경찰서에 만약 만일 조서를 꾸민다고 하네 보자 그게 는 끝까지 모른다고 모르새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토론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다르잖아. 당연히 다르잖아. 누구말따나 거짓말 해서 타고 어떻해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대게 되면 막 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어디까지 우기다가 정인이 옆에서 해고 니안좋웠나 이렇게 보면 어게해 그 뜻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국경원들이 지금 경찰서 갔다 오면 맨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도 타고난 운명은 심리는 타고난 심리는 똑같아 하더라도 성격이 똑같아 하더라도 이 사람만 바뀌는 거야. 이? 이것이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습성에 의해서 많이 가고 있다. 생활에 따라서. 이거는 주변 학교 이거는 자기가 생활해온 데 따라서 바뀌지만, 이습성은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이 두뇌 속에서 뭔가 많이 바뀐 거야. 두뇌 속에서. 자, 내가 뭐, 어쨌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탐정 경찰서가 서 조선을 꾸민다고 하네. 보자. 아주, 막 책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 그런 거 하고. 탐정 소설을 많이 읽고 간 사람과 하고 반질반질 해갖고 간 사람하고 그 똑같이 다 하겠나? 들어주세요. 그러나 타고난 건 똑같아 타고난 건 똑같아 자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해보자 자기 집이 굉장히 잘 살아갖고 그렇고 자기 집 혼자서 외롭게 살아나도 있고 결손 과정에서 살아나도 있고 야들이 가서 질문하는데 똑같을 수 있겠나? 그렇겠지? 아0일거만 열심히 10일 거로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다르다고 응. 하더라도 응. 결론은 모두 각자 개개인의 누가 코칭이 따로 1대1 코칭이 붙어야지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라게 비교치라는 건 결국에는 없어요? 박사님께렇게 사람은 비교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구분적으로. 그 똑같이, 똑같이 태어났어도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런 똑같이 그런... 태어난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르지. 모르잖아. 심리학의 자체가 뭐 똑같이 태어난지 그러니까 아닌지 분류는 모르는데. 분류는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월령뭐 성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거... 하면 이제 문제지. 봐봐라자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을 저지르는. 우리 분류는 해야 돼. 사람 분류는 어떻게 부르면. 범죄 심리하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끼리 모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살인자하고 좀도덕하고 어, 사기꾼하고, 이런 거 모아갖고 테스트하면 그게 올바라 되겠나? 뭘, 뭘, 뭘, 뭘 비슷하나? 말단에서 그런 사고를 <웃음> 갖다가 <웃음> 버리 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사고를 일단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현실이 아닌 걸 갖다가 어, 비슷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이 땜빵 하면 안 되는 거야. <웃음> 자, 그러면 보자. 머리가 좋은 애들하고 하나 보자. 머리가 좋은 애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한번보 자, 자 그러면 자 누구 말단 두 자리 숫자부터 막0 뭐 단위로 올라갔고 이만큼 차이가 있다 해보 자, 자 도둑질 하는 애도 어떻게 도둑질 하겠노? 에? 머리 좋은 놈은 뭔가 머리를 굴리갖고 도둑질 할 것이지. 생각이 많은 하는 어떻게 도둑질 하더라도 뭔가 고민을 해갖고 도둑질 할 것이지. 여기 뭐 단순 판단은 도덕질을 어떻게 내배고픔 그냥 갖다뭐보던지 말든지 먹고 막이래뿐거 이거. 단순 단순판단 너무 니까 그렇죠. 막 여기 <웃음> <웃음> 단순 판단이 별게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다. <웃음> 어,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뭔가 이따 <있다> 하니까 <웃음> 여기 에 뭔가 이따 하니까뭐 당장 실 뽑아갖고, 오늘 당장 막이 바쁜데, 그지이 바쁜데 무조건 뭐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랬잖아, 자꾸. 그게 단순 판단이 전이니다 그런데 아니, 신중 국민 먼저 유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궁금하니까 응. 질문을 하아그 그래, 신중 국민형은 절대로 지금 당장 그런 답을 안 한다 이 지금 바쁜 걸 아, 봐야 아, 아는데 다른 건다제끼쁘고제 기건 다이점못 보고 어이 바쁜, 어, 바쁜 시국에, 바쁜 바쁜 시국에 바쁜 막, 막 그냥 너무 긴 같아요. 어 어이지 서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네. 그거를 뭐 이거를 모르는데 공부해 보면 말은 어. 답만 얻으면. <웃음> 아, 그것을 확실히 해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답을 요구하려 는데 그제? 그런데 이거는 숫자연산법은 답만 요구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똑같은 점제이 밖에 안 된다. 점제이 달라요? 아니요. 그럼 뭐, 그러면 말하지 말고 열심히 듣는 거야. 아주, 그때, 그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해고 저럴 때는 하고, 저, 점재이, 점재이 기법이 <웃음> 그것이 바로 점재이 타입이다, 는 거. 이럴 때는, 또 그때는 다르고, 어, 똑같이 탑했는데, 니는 그렇고, 니는 그렇고, 지마대로 놀자, 지마대로 막, 더불어보고, 거기 탑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지. 타고난 거는 똑같은데. 제발제발해 공부하는 사람은 답만 하려고. 근데 자꾸 답만 하려서는 사람, 이론이 모르는 사람만 답만 치면 또 가서 사기치는데 금방 얘기했잖아. 또 가서 사기칠 것 같지, 뭐,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론을 하으로 추적할 수도 있어. 봐라, 저 거꾸로 추적할 게는 그러니까, 그, 저는 엉터리지. 이 사람은 이러고, 내가 자꾸 진도가 안, 못 나가는 이유가 알겠지. 이 사고를 안 바꾼 상태였잖아. 응. 그렇지. 그렇게 똑같은 거지만 처음부터 다르잖아, 봐라. 그렇죠. 요는 단순 판단에게도 아, 요는 가만히 거기 거제. 요는 담만전하면 그냥 담만 알라 해서고, 저는 자고 시비만 하려 했었고 저는 막 그냥 막 대충 넘어가자 해서고, 한 사람만 아니, 막 완전 부님 같이 해보고 <웃음> 막.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네. 그렇게 그게 똑같은 게 지금 있는 상태. 여기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단순 판단이 아이가. 아니, 아니라고요. 응. 자, 그래서. 이이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의 기존 심리도 발전력이 없다는 거다. 지금 하는 거야. 그 순간은 너무 할지 모르지만 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이 없다는 거다. 그점치려고 자꾸 해요. 정말... 어, 여기서 이, 이거 하나 갖고 누구 말 때나 엄마 사주 갖고 저 자식 보는 거나 이 테스트 해갖고 저거러면 타고난 걸 보는 거나 그게 뭐 다를까 뭐있나 그런 논리로 풀면 안 된다 그랬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이 오류가 난 것은 분류를 못했다는 거다. 분류를. 자, 예를 들어 보자. 이 갖고 한게 내가, 우리가, 이 사람들인데, 우리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아주 불르다 자, 2,000원 짜리 2,000원, 2,000원, 2,000원짜리를 하나씩 따주고, 지금부터 5분 안에 뭐든지 사와 해갖고 오면, 사오는 사람과, 그냥 돈만 갖고 오는 사람과, 아니면 뭐국내 갖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살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학교 다니게 학교 다니게 되게 되면 성적이 아주 좋고 가정이 아주 평범한 사람 부모가 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든지 결손 가정에 있는 사람은 테스트하든지 일반적인 성적이 좋은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 하든지 아니면 성적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집단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상담이라는 게 이거 이 분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공부시키는데, 그제? 꼴찌부터 1등까지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처음부터 똑같이 배우나? 반은 공부 안할 거라, 이 말이야. 반은 공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처문이 테스트를 다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안 하는 애들 갖고 수학이 무엇 뭐 때문에 하느냐? 공부 잘하는 나는 어떻게 왜 수학인 이 집단을 분류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잘하는 나이도 똑같은 분류, 못하는 나이도 똑같은 분류 이거 갖고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한 대를 볼까, 예를 한 대를 볼까? 그러면 이문사의 제일 단위는 아예고. 그럼, 면 뭐? 그냥, 이, 과학을 전공해놔야 하고 둘이를 나눠 놓고 설문지 테스트하게 되면, 그거, 각해 놓겠나안놓겠지 그러면 이거 학생이라고 해서, 나이가 똑같아 해서, 똑같은 설문지 갖고 하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 당연히 다르지. 우리 상식적으로 요 현실에 와서 한번 보자고, 현실에. 내가 이것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바뀌는 거야 타고난 것만 내 원천적으로 타고난 것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이 하는 거는 다르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는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아이를 우리 환경이 다른데 한가 보자 하나는 도서관만 있는 아이인데 도서관에만 보내고 하나는 게임방에만 보냈다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공부 잘하겠나, 나중에? 예? 장이 장르님, 근데 그두 개를 비교해고 어떻게 하겠나? 근데 잘한다라는 기준값도또 달라요. 뭐, 아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심리 테스트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다. 그래도 이 특정 부류에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정치하는데도 그렇잖아. 60살 이상, 최소의 에라가 그게 집 플러스 마이너스 4.5%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대 통일이 누구말따라 요 독립이 되기 전에 독립이 되기 전에의 사람 그때 살아온 어린 시절의 사람 그러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좀 배고플 때 태어난 아이 현재의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비교를 하네 봐라 옛날에 먹고 살지 못해서 성장해 온 아이고 그 뒤에는 배고파 가 굶주리 갖고 온 아이고 지금은 이거 어릴 때 먹는 거는 배 터지 않고 먹는 나아이다이 말이야 이 세계를 똑같이 우리가 설문지 테스트 하게 되면 답이 있겠나 그러면 우리는 분류하는 거다 이. 그래서 이정치하는 이거 요새 통계 억수로 나오잖아요 전화하는 거 저거는 누가 받는 거 어떻게 알아 그게 엉터인 이유가 뭐냐 이 전화받는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50대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뭘,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전화상으로 내몇 살이야? 물으면, 몇 살이다? 하면 뭐, 그것을 끝난 거야. 그럼, 아가, 뭐, 내 50살이라 해도, 그거 통계잖아. 그거 갖고 무슨 통계, 그게 맞겠나? 유행이란 말이 그래서 지금, 그, 칼럼, 그, 뭐고, 패널들이 전부 다 통계, 그거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거는 뭐, 저, 심리학에서 학교에서 아들 테스트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까 IQ 검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잘하는 게막 시키는 아들하고, 도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저 개천에서 못 논다는 거 아이가? 개천에서 영이 안 노는 거야, 인자. 왜? 모든 테스트들이 잘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만들어야지. 못 하는 건 전부 다이 페인이야, 페인. 나고자자, 나고자. 생각을 해봐. 야 저는 전부 다 IQ가 100 이상 될거 아이가? 안 변화도는 처음부터 나오고 두 자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퇴소해봐.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나오자. 미, 뭐, 미숙아, 미는. 이 야, 뭐, 사성을 야, 그 어떻게 해서 용이 오겠노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타고난 성격은 정확하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익혀온 것도 있어요. 공부를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노? 공부 잘한 사람들은 아까 저기 인텔렉츄얼 했다. 그지? 단어가 기억할 거야만요. <웃음> 그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떨까? 그거 모르고 있었다. 그럼, 그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실리 테스트하면 같겠나? 자, 예를 들면 인텔렉츄얼 뭐고 모르는데 어, 아는 사람은 맞고 모르는 사람은 틀린 거잖아. 그때가 해갖고 이 아이가 결정적인 우리 생활하는 데는 우리는 장애 요인은 없잖아 그쵸? 니 단호한게 뭐른때고가고 장애 요인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게 제일 정확하겠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숫자 심리 테스트 다그지 자, 숫자 심리 세 이것을 풀어도 숫자, 이것을 풀어도 숫자, 이것을 풀어도 숫자다. 오로지 숫자다, 이 말이야. 숫자가 왜 쓰겠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인데 이론적으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우리는 이론과 말은 숫자다. 이 숫자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확실하다는 거다. 그치? 다른 거는 어떻게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저런 답도 되고 이럴 부분을 하면 이 답이 안 되잖아. 그러나 숫자는 100% 정확하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나.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응? 여러분이 지금 심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세계 중에 있다 이거. 이세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나. 내가 물어보면 너희들 여러분들 심리를 잘 안다. 오에다 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습성이 좋고, 이거는 타고난 거, 이거 주면... <웃음> 봐. 그럼 이거좀전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논리가 엉터리잖아. 바로 못 가르켜 줬다는 거다. 그치? 어느 것이 중요한지도 모른는이 말이야. 전부 다 중요하든지, 전부 다 별로든지. 이것이 중요하든지, 이것조차도 모른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뭐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답을 어떻게 구하겠나? 그럼 시간이 넘어가고, 좀 잘라가고.